컴퓨터 알람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것 중에서는 프리알람 클락이 가장 좋았습니다. 사실 이걸 대체할 만한 알람 프로그램을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네이버 자료실을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설치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설치 과정은 다음을 누른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 마찬가지로 한번더 다음 누르고 다음 설치를 누르면 금방 끝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기본 오전 9시로 이렇게 알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알람을 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클릭해서 체크해제를 하면 되고 새로운 알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추가를 눌러서 시간과 반복되는 요일 설정 레이블에서는 간단한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사운드라는 항목 있죠 요 플레이 재생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미리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누르면 프리알람 클락에서 제공하는 알람음을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알람 프로그램보다 프리알람 클락이 제일 좋은 점은 바로 알람음을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효과음이라든지 mp3 파일을 등록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이게 등록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런 비품이라든지 이런 멜로디 위주고 이것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볼륨도 여기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알람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스피커 볼륨을 맥스치로 올려놓고 모니콜 대용으로 썼었는데 혹시라도 저처럼 모니콜 전용으로 사용한다면 MP3 파일을 소리가 아주 짜증나게 시끄러운 그런 효과음들 있죠? 그런 걸로 등록을 해두면 진짜 효과 만빵입니다. 추가는 알람은 모노에서볼수 있고 수정을 눌러 시간을 바꾼다든지 복제나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옵션을 살펴보면 실행 단축키는 컨트롤 2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를 컨트롤 2를 눌러서 이렇게 체크 및 체크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탭을 보면 윈도우 시작과 함께 실행이라는 게 있죠? 작업 표시를에 마우스 클릭 작업 관리자로 이동한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면 프레알람 클락이 윈도우 시작과 함께 실행되도록 이렇게 사용 항목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컴퓨터를 부팅하면서 동시에 사용하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 안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떠다니는 윈도우에서 시계 보여주기는 해당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날짜와 시간 창이 활성화 되고 항상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이렇게 실행해도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게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특별한 부분이라면 mp3 파일로 알람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작업에 집중하거나 게임을 오래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이런 알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좀더 꼼꼼하게 스케줄을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